뭔지를 모르겠네. 진 신경 쓰는 거라 옆서한 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고그게 좋은 거 같아. 같 이렇게. 뭘, 이렇않 뭘, 근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그게 좋은 거지. 이거, 손절아, 손절 이렇게 가끔 보는 분씨인가본 분들도 있겠다고. 손질이손질이 좋잖아. 요 서로한테, 응. 음. 음. 대가족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찬성이야. 나는 핵가족보다는 난 대가족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몇 대가. 싶다. 같이 사는 거, 그런, 그런 거 좋아해요. 응. 근데 이제 무슨 가부장소 문제로 또, 연느라기만 찾으면 반대지겠죠. 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어. 응. 항상,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떨어져 사는 거지. 응. 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분 <웃음> 꽤 되실 것 같은데 음, 여기 나무 나무, <웃음> <그치>? 나무 아저씨 어 <웃음> 나무 할머니 어꽤 되실 것 같은데 음, 음. 아, 저, 저, 저, 저, 저, 어 되게 멋지게 나무? 생겼네 매니투리들이. 신분인가지 번, 한랐나봐 여기는 번, 지치기를몇 번, 한 번, 한 번, 이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낙무가 많이 필요하거든. <웃음> <맞다>. <웃음> 많이 많이 흡수하고 다. 아 잔디 냄새. <웃음> 나무 진짜 많다. <웃음> 확실히 계절이 계절인 줄 알. 약간 바람이 조금 쌀쌀하지. 살짝. 근데 추울만큼은 아니고. 다리는 살짝 시원해지고. 어. 응. 그거? 신끝만 지금 살짝 풀러났어버릴려고 진짜 못 버리는구나. 안에 <웃음> 어, 잘못 버리잖아. <웃음> 아 그거 쓰다가 <신다가는> 죽겠던데. 내가 못 채다야 이거. <웃음> 근데 지금 살짝 끝만 풀렀어. 어. 어. 지구를 살리려고 해. 꼬눅길 응. 자꾸 버렸어. 응. 다 쓰레기 되잖아. 아니, 아니 지구 살리는 건 버리는 문제 아니야. 안 사야 돼. 그니까 <웃음> 계속 신잖아. 내가 안 사고. <웃음> 그래, 그래. 어. 아니 허리 부러질 <웃음> 그러면 이제. 못하겠네. <웃음> 어, 그래 그러면 아유 재현 씨 말이 맞았지. 뭔지 그러겠지. <웃음> 어, 진짜 위험하겠는데. 어. 스포츠 클럽. 아 파운틴 쪽으로 가는 길맞네 맞아. 응 음, 그런 거 같아. 뭐 아니면 돌아오면 되고. 아니, 잠시만어 <웃음>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 뭐. 그지 응. 뭐. 네,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난 너무 좋아. 오래어떻게 음. 가야 돼? <웃음> 우리 <우린> 건너가야 <suspense> <웃음> <웃음> 되는 거야? <웃음> 그런 거 같아 살아야 되겠다고 지금 뛰고 있어 너어가서못 흔들어 가기잖아 저기 소리를 지르고 가서 아, 자라야 되겠다. 자라야 되겠다. 이쪽인 거 같아 우리를 이렇게 길가로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 내놓는다며. <웃음> 아까 나 <웃음> 길에 살펴본 <달콤한> 것 같았는데 <웃음> 그래서 언니. 그 길이는 안것 같아. 뉴질랜드의 계절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알았지? to eat and eat and eat a n 어 eat and e a 아 I'm going to eat and e a 고나고 햇볕 많이 나고. g 어. 짧아지고 비 많이 오 t and eat. I'm g o i 네, 중간 시즌이 있긴 한데, 이렇게, 뭐 언뜻 지나가는 거구나. 응, 응, 응. 어, 쳐다보면, 어 어머. 신기하다, 저기. 뭐, 빨간 열매인가? 거야? 나무 진짜 많다 하 진짜, 진짜 예데아 진짜? 응, 어요어 그래? 밥이 없는데 응안 와서 했어 아니야, 재윤씨가 이쁘가으면 아 열매가 붙었나? 뭐지? 원래 어, 진짜? 응 거기 태도를 따르고 싶어아 <웃음> <웃음> 뭘까? 몰라 우린 나무가 있는지 몰랐네 <웃음> 이런 식는야자수도 아니고 우린 나무는 별로 본 적이 없어 진짜 근데 되게 많이 며칠다 그니까 러 근데 위로 찍을 수가 없네 위로 가봐 위로 뭐지? 얘랑 아 이거 하나만 좀아 재도 그러네 재도 어, 이의 없고 어어어 어, 어. 내가, 내가 아주 내가 아주 손으이 널리 지내종족을 <웃음> <성적을 웃음> 번식하리라 이고 <웃음> 어, <웃음> <웃음> 이러면서. 내가 <목소리도> 막, 이, 그리, 그리, 어, 나무도 다 돼, 습도로 만들겠다. <웃음> <웃음> 멋지네. 최근에, 그, <웃음> 지난, 지난을 만났을 때, 불안한 영화, 일본이 봤어, 막 이랬던 건두 가지 얘기했었잖아. 아, 나 때문에?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찾다가 하나 걸린 게 그거를 본 거야. 어, 엑소더스 아덴 킹스 아, 재밌어? 어, 재밌더라고. 어.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 나서 엑소더스를 읽고 있잖아, 지금. <웃음> 어, 재밌더라고. 이게 아메리칸 사이클 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배우가, 남자 배우가 눈에 이거. 아메리칸 사이코, 뭐르는 거구나. 봤을 것 같아. 아, 재현 씨는 봤을 것 같아. 안 봤어, 나. 더 덕후, 어, 죽었어. 아니, 그, 엑소더스, 그거를 봤을 것 같아. 그, 그러니까 그거 안 봤다고. 아, 그걸 안 봤다고? 엑소더스. 네. 자. 그그 아. 아. 자, 이제 침 튀겨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지 있을까? 어. 언니의, 언니의 DNA를 써아돼내전에서 그걸 일때힘들고싶괜찮아내 양박해 난머리카락버 못해 보셨민니까 어느 쪽이야? <웃음> 없이 <없었는데? 웃음> 어. 어디로 갈까? 이맘분미 <웃음> 이래 가서 봐 빨리 봐 나무의 길을 받아야지 이 은행나무는 아니겠지? 어, 딱 느낌이 은행나무 같기도 오란데. 근데 아닐 거 같아요. 응, 아닐 거야. 근데 은행나무였어. 가 보니까. <웃음> 어, 이쁘다. 어, 이쁘다. 어, 우 이쁘다. 어, 은행나무인데? 은행이 어 어. 예쁘다. 어 언니 다서잘지서열매아 신도, 뭐, 사람들 그래? 이거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나보네은행주어이거 은행, 은행 먹으려고 어떻 은행 열매 아니에 음. 은행 아니야. 은행 열매. 은행? 열매가 많이 맺는 이유가 어. 환경이 나쁘면 많이 맺힌데 여긴 많이 안맺히 거예요. 음. <목소리> <목소리> 언제 열지? 근데? 몰라. <웃음> 알아야 뭘 먹지. 어? 응? 어 근데 색깔이 너무 이쁘다. 초록색하고 노란색하고. 응. 은행도 있다. 아, 있어? 아니 은행 나무에. 어 은행 나무도 있다고? 응. 니까 그러니까. 집들도 되게 멋지다, 저쪽. 저 사람들은 여기가 자기 앞마당이겠네? 그니까 시저 저쪽 집사람이 얼마나 좋을거야. 그니까. 러잘 관리 안해도 알아서 해주고. 그렇지. 운 좋은 날은 저기 멋진 그립들이막 우시우시 하고거 보고. 얼마나 좋아. <웃음> <웃음> <웃음> 어우, 뒤, 뒤도 이쁘다, 뒤도. 그렇게 어 이렇게 큰 잔디는 얼마나 본다? 어디서 본적지 내가 봤던 가장 큰 잔디는 와이투모 대학이었던 것 같아. 어. 평선 넘어야지 넘어까지 잔디가 있더라고. 확실히 잔디가 많으니까 잔디 밀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장만. 어? 잔디 밀어서. 어. 왜냐면 이게 또 비가 마, 잘 많이 오잖아 여기도. 그래도 여기 초록초록하네 진짜로. 그러니까 잘 자라잖아. 알어. 어. 어제 거의 파넬도 잔디비는 사람 세 명이 계속 밀고 다니는다고 뭐또도 어,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니까 <웃음> 어, <웃음> 맞아 보통은 뭐 타고 다니시잖아어아 <웃음> 진짜 이쁘다 아 이거 우리 사우나쁜 내가 이쁘게 사는 하는 데 그렇지 여동생은데나 가방지 사아 <웃음> <웃음> 아우 폭신폭신해. 아기 <웃음> 많이 컸겠다. 여동생. 이쁘네. 어 많이 컸어 이쁘더라고. 이제 자기 의사도 똑똑히 음 나도 갈 거야, <웃음> 이 m s o r 똑 y 똑똑 s o r r 어 I'm sorry. I'm sorry. I'm s 다 r r y I'm sorry. i 어 sorry. 거기 sorry. I'm sorry. I'm sorry. i 거기 이제 하면 되지. 응. 좋은이 뭐야? 어허. 응. 저는 어? 응. 다 자는 녀아닌데다 좋고요, 언니. <웃음> 지금 새한 어, 명은 응. 뱃속에 있나 안나. 연동생이 한명 이제 보시면 했고 이거 응. 하나인데. 연동생은 응. 지금 젖에 닦고. 아, 다 떴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웃음> 걔는 좀 다르게 예뻐. 딸? 아저, 딸. 그러면 아들 하나에 딸들이네? 어. 오, 딱이다 딱. 아, 아주 서해 그러니까. 걔는 진짜 다르게 예쁘죠. 멀다 보니까 아 시할머님이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응. 소부지. 응응. 어, 어. 진짜 내가 진거다 주고 싶겠다 진짜. 어. <웃음> 어다 이러니까 나님이안다는 그러니까. 그 거. 그러니까. <웃음> 우리 언니 둘. 나 조카가 일곱이 언니. 집계조카만 어떻게 일곱이야? 우리 언니. 언니 두명 있지 또. 어, 맞다. 세. 일곱이다. 그치, 거기 둘. 어. 언니 둘, 어. 남동생 둘, 여동생 어. 셋, 일곱. 그렇지 그렇지. 다 조카야 언니. 나다 무자녀의 다 조카야. 조카 언니, 우리 뒤로 잡아봐. 나그 몸에서. 아, 여기로 가볼게. 응, 하다가 아니면 돌아오지 뭐. 나도 한번 따져볼까? 우리 나는 조카가 몇인가? 스무 년돼. 안 그렇게는 안 되지. 다 둘씩 만났으니까. 응. 아, 언니 가정이 크잖아. 우리. 오남맨인데 그러니까 둘씩만 나도 열명이야다 둘씩이고 나만 하나 그리고 이제 저 크아가 여덟이네 음. 어. 아홉이네 아홉 약간 네네 새끼까지 합해서 하늘 어. 여덟 <웃음> 어. 별 차이 없는데 재훈씨랑 응. 재훈씨 일곱 우리 세대에서 내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지 그니까 우리 우리 세대에 우리 넷을 낳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이제 우리 또 우리 세대 우리 엄마 세대에서 내손난 사람 별로 없는 데다가 어. 우리 세대는 더구나 더안 나. 어안 나는데 지금 동생이 셋을 낳잖아. 아, 그러니까 솔직도 그 잘안 나는데 이렇게 많이 낳은 거야. 꽤다다 다 조카. 다조아좀 기다리지. 근데 좋지. 코넬이란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웃음>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가 지금 준거아냐아 <웃음> 그런가? <웃음> 어. 코넬이 <굉장히> 생기겠습니까? <웃음> 어. 이거 관리하는 것도 진짜 장난 아니었겠는데? 네, 어. 이거 그 관리했어. 그러니까 사람 다 고용해 가지고, 일것도 네, 아니고 뭐, 뭐... 자기들 그냥 펴 없지. 아 심으로 해요? 그 그건. 나라에서 걸 l 는거 아니야? bit. w h a 어 s that out here? What's 여기 아까 우리, 우리 t 한 e 아니야? h a t s t 우리 t out h 일리 가자 이 안에서 돌자 진짜? 너다 c 계속 지금 이 안에서 돌고 싶은 운명 음. 아, 아, 아, 나 어디가 나 쟤ning d i r e c t 고기서 얘기 한다 i s o 하면다 좋아. 기와도 걱정 없고 그래 이거 방수되지? 응 되지? 음. 이거 뒤집어쓰고 자 쓰면? 아무 걱정 없어 그래. <웃음> 어. 이가 <목소리> 대고는 <목소리> 아, 그래도 힘들겠다. 새 키우려면 이쁜 건 이쁜 거고 응. 여동생, 세. 여동생 새 키워주요. 새 키우려면 아, 새술 키운다. 그래도 그래도 선물이 심한데 다행이니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손이 가야 되니까. 응. 뭐가 걱정이야? 시할머니도 계시고 시어머니들도 계시는데. 어? 아, 친정어머니는 거의 못 봐주셔 아, 어디 다니셔? 아니, 그게 아니고 기쁨이 어. 없어서 애뒤만에 떨어질까봐 몰랐어요 그서 반만 해줘요 만약에 뭐 해줘야 되고 음. 시어머니는 많이 해줄 수 있겠지 근데 시어머니도 저기 간호사가 그거 있어 응. 들어있어요 어. 막도와주셔무돼도 그치 아우, 음. 어, 그래도 빨강이 남아있네 지금 나무를 키는다그래게는다 음~~ 다워치 진짜 아름드리다. 아름드리. 아름들이. <목소리> 싹! 탈 쫙! 탈 쫙! 펼쳐가지고. 나 웅장! 어우 옆에까지 침범하게 생겼어. 얘는 어쩐데리 이 아이들은 어째 가 어, 독보적으로 뻗쳐나가서 어. 너무 독보적으로 멋있네 어. 아저 건강한 니 반팔만 입겠네 아가 사진 찍어주는구나 낙엽 좀 뿌려줄까? 이렇게 딱 뿌리면 사진 찍게 재밋다. 날들이면 아즈, 어디나 왜 나는? 단풍? 단풍 아니야 이거. 아, 단풍 단풍. 언니가 말한 그 단풍. 그치. 아이씨가 단풍. 여게애들은저렇게 <웃음> <그치>, 되겠어요? <웃음> 뭐 <웃음> 고함? <웃음> 음. <웃음> 고함. 고함. 고함. 고함. 고함. 고함. 고함. 고함. 고함. 이함 고함. 고함. 고신 고함. 어디로 갔고 고함. 고함. 고함. 고함. 그때다에 그쪽으로 많이 갔지. 남편, 다는 데가 좋아. 다돼 있고, 신랑 들으셨다고 해서. 흑기지로그때 그는 이 아직도 얘기하잖아, 우리 신랑. 다가지 썼다고. 아, 진짜. 다가지쓸 <웃음> <바가지에 웃음> 기억이 있구나. 완전히 기억력이, 몹쓸 기억력이라고. 맨날 그러잖아. 아, 그거 왜 아직도 기억해 있어? 왜냐면 그런 거 기억력이 엄청 비상해 바빴 아, 쓴 것만 <웃음> 음, 사람 얼굴 기억하는 거 그리고 몇 년도에 뭐를 했고 이런 게아 너무 과도해? 그거 어, 내가 신경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나이도 신랑한테 물어보지 어, 우리 엄마 몇 살지? 어, 어 이러 그렇지? <웃음> <웃음> 정말 네, 어떤데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음저 사람 나 어디서 본것 같아 그래서 사람 찾았잖아 예전에 그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상사였던 사람 아 진짜 어 뭐, 그렇게 기억력이 좋더라고 근데 네, 네, 차막탈래다가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저 분명 맞는 것 같다고 음, 그러더니 그 찾았어 아그고 보니 그, 교민이야 어 교민이었어 잘됐네 그렇지 직장 생활에 나쁜 경험 없다면 괜찮은 아들처는데 그렇지. 나쁜 기억력이 있으면 찾아가지도 않았겠지, 뭐. 응, 그렇지. 아, 아사람이라 피하자, 이렇게 집 그렇지. 아, 저 사람 재수 없었어, 뭐 이런 거지.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왜나 이런 걸 처음 보는 거 같지? 있었겠는데, 막 기억이 쉽지 않나지 있어, 있어, 이거. 있었어. 분위기를 봐서 있었던 거 같아, 다 내렸어, 이렇게. 어, <웃음> 새 건물이 아니잖아. 아우, 어. <웃음> 어, 완전히. 나무가 대 이거 그림이다 그림 오, 진짜 어떡해 이게 같은 종인가 봐 그치? 아까 그거랑 음. 걔도 그랬었잖아 음, 너무 멋있게 자른다 음. 얘는 딱 키울 때부터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네 아마 자기가 스스로 다른 나름도 묻혀 낼걸야햇빛 확보 경쟁이 많은 <웃음> 그런 원래 그렇게 하는 것같아 저기서 수박 잘라야되지 않겠어? 저기.. 원두막이 굉장히 큰데? 아.. 원두막 <웃음> 그냥 원두막 가보자 응아 어? 글리 해야돼 음. 여기가 쉽게 말해서 마을회관 뭐 이런 거구나 커피 한잔 <웃음> 오, 그렇지, 그렇지. 딱인데 여기 자박이 보다가 아제 사람 섭섭다. 여기다 딱 하나 설치해놓으면 진짜 딱인데. 여기서 자박이 보시면 또 이런 말만 나왔어. 고용을 방해한다. <웃음> 그게 또, <웃음> 또 뉴질랜드 매력이니까. 아, 자박이 없는 게 매력이야. <웃음>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응. 갔어, 아, 가봤는데 이제 그때도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마시고 그냥 불 보고 가는 정도지 이렇게 돌진 않았으니까. 음. 아, 그리가는 별로. 일레 가지고 가고 싶다고? 어, 저 길이 이뻤어. 이걸 해볼까? 음. 구름이 참 낮아. 저게 마운틴이든인가? 몰라. 하루에. 어, 아무튼 마운틴이네. 어. <웃음> 가정보다 붕고 <분국수> 숲사있고 <웃음> <웃음> 이제 많이 컸잖아. 아무리 그래도 저거. 하긴 그렇다. 누구야, <웃음> 심경 <웃음> 없네, 내가. 어. <웃음> 어머 <웃음> <웃음> 이건 무슨 성격같이 생겼네? 새롭지? <웃음> 아 여기는 보타닉까좀 비싸지. 약간 가림비 때리면서 아찔겠지 점심은 여기서 못까 응? 점심은 여기서 먹을까 여기서? 아니면 저기 원두방이 원두방 밑에서? 원두방 밑에서? 굳이 사람 많은데로 가서? 그러면 또 <웃음> 주차장 옆에 앉아서 먹게 우리 <웃음> 주차장 옆에서 앉아서 먹자 잔디밭에 앉아서 먹든 <웃음> 그래, 재영씨가 좋다면 어디가 좋겠어? 응? I t 정도 아, 저쪽 u 이 t o 그래 나누면 I told 저 o u I told you, I told y o 만 해도 o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일 새로 한번 <몇> 만들어볼 수 있어 언니가 원하는 낙엽쪽이어든응 음. 가서 밝고와 확실히 뉴질랜드가 응, 해, 해, 해. 그런 게 매력이야 진짜로 잡한 게 없는 거? 응 어? 그치 맥락은 그거지 응 이거 음, 지옥은 않게 응 어. 오늘은 양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양들이 있는 색상은 다른 거야 뭐. 아 이쪽은 아니구나 사람인데 그쪽은 옆에 저기 카페 있잖아 여기 아 카페 마데뭐 양들 치먹막이고막 어, 뭐, <웃음> 그치, <웃음> 그치 그치 지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이치그똥이나그 그치 그치 그치 서 저번에 어제 대본부터 봤을 때 제임스가 얘기 를 계속했잖아. 중년의 여유 뭐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 그 기억이 남는다고.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아 내가 지금 가진 시간을 계속 한번 나도 즐겨봐야지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남은 남은 내 나이가 중년이라는 생각을 안한 거야. 아그 뭐라고 생각했어? 그냥 아이 어, 시간이 그냥 감사하지 나이는 한시 생각을 내가 그냥 젖혀놓고 생각했던 을 거야. 근데 아니, 나도 그. 그렇게... 하 않아 어 근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같은 재윤씨가 계속 중년 이러고 하니까 이게 <웃음> 뭐가 <웃음> 와서 꽂힌 거야 아 중년이라는 게? 어 <웃음> 그래 어, 맞다 내가 중년이구나 어 <웃음> 시원해 <웃음> 중년에 다 치면 데 <웃음> 그래, 다치지 말자. 그럼, 어. 운동해도? 그럼, 그럼. 아, 나, 나, 나, 나, 나, 나. 정말 답답해. 다치면... 그정 음, 오빠들 보니까... 어... 뭐, 공주면 빨리 마쳤다고... 뭐. 음. 음. 오빠들 막... 그냥 둘로 오빠들 맞아보면 나보다 에너지 좋거든? 막... 음, 어. 거기 <목을> 막허지다니시고완전막 뛰어다니시고 근데 봐야 다이들 위치하다고 몸도 빨리 한 두조 사툭 빨리 안두고뭐 이러시더라고 음, 맞아 세포 자체가 노화하니까잘관리하 있어. 여기부터 막 양들 섹션인가아 그래? 올라가는구나 그런건지 양 올라오시고 고 <웃음> 우리도 가서 슬슬 점심 먹을 생각을 해볼까? 지금 12시가 있었냐? 그렇지 않을까? 12시 돼야죠 언니 아 그래? 20분 더 걸릴 때아 언니가 참 같이 아침 안먹었지아니 네. 괜찮아 20분 넘게 그러면 한 12시, 1한시 40분부터는 원이치를 어, 찾아가도록 어, 어. 양들이 여기는 못 올라오나? 바보들 아니? 가서 얘기해도 바보들이지? <웃음> <웃음> 이렇게. 네, 이렇게. <웃음> 네 <이렇게. 웃음> 이것들이 여기도 못 올라와? 여기 봐서 먹으라고 남겨놓은 응. 불이. 어, 어. 아, 깔끔하지는 않다 여기는. 응. 아까 응. 우리처럼 저기는 완전히 다 다듬어지고 막 깨끗하고. 혹시 더 입었다고 여기는. 그렇지. <웃음> 어, 적절한 표현이었어. 사람들이 응. 이렇 응. 어. 아, 저렇게 다 따라 또 물타기를 하지 않고. <몇> 응 그래서 온타리를 저렇게 다 해놨잖아. 음. 저건 왕릉 혹시 <몇> <웃음> <웃음> 싱크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근처 얼씬도 안 하는. 있 물이 없으면 기게 아. 그고 해서 더러운 물이 청소가 되는 거같지 않고. <웃음> 어. 아, 비로만 그냥 공급을 하는 건 아니었구나. 그니까 아니 저렇게 물통은 많은데 양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이 이거 입장이 안공려 많이 뜯다 보자 <웃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가만해야지 뭐그 정도. 에서야지 <웃음> <사실은 웃음> <있어야지. 웃음> <웃음> 사람 다니는 쪽으로 여기는 나무가, 아 나무가 아, 바위 쪽이야? 응. 아 잘못하면 똥밟겠네. 조심해야지. 차가 어느 차 타면 되지 모르겠어요. 안돼안 <웃음> <웃음> 돼. 안 돼. 돼. <웃음> 아, 여기는 진짜 팬슬 없으니까 막 마구 들어왔구나. <웃음> 전기 수중하 이번에 느끼네? <웃음> <웃음> 완전히 퍼져갖고 길이 돼버렸는데 이제 <웃음> 똥이 말라가지고 시멘트처럼 큰줄 알겠어 그게 안돼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밟고 지나가겠네 이오 그러면 더미쳐야겠 그치? 여기는 그렇게 됐네 비 <웃음> 와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참 풀만 먹고 저등치를 유지하는 게이으풀 얼마나 먹어야 돼 계속 먹잖아 <이거. 웃음> 유명해. 확실히 입고 <웃음> 없고 차이가 크다. 이 끈이. <웃음> <웃음> 니 그러니까. 어디가 있을까? <웃음> 시가 되게 묘하다 어, 저기 새가 되게 묘하다 새구면 사람인가? 사람 아니야? 새가 저렇게 크면 사람이네 미안해 파란색이네 이러면서 아우 미치겠다 파란색색이 뭐라고 <웃음> <웃음> <웃음> 어, 칼라풀한데? 소스 같은 뭔가 이러지 못했어 어우 소다 <웃음> <웃음> 소스구나 사이즈가 <웃음> 어. 여유롭네 있잖아. 정말 열심히 먹네. <웃음> 궁금했어? 응. 별로 소안 드리고 싶게요. 어, 바보들. 소들은 왜못 넘어오는 거야? 응? 소들은 왜못 넘어가는 거야, 바보들. 오늘 가서 얘기해 줘. 교육을 한 마리 시켜놔야 되겠는데? 아, 러이 소리가 무서워하다. 아, 이렇게 숙제는 옮겨와서 사람들이 번본 숙제는 여기 기장 갔다가 여기. 숙소를 어, 갔다 어, 보면.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숙제 무슨? 완전히 자연의 풀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건초도 아니고 초록을 음. 사계절 내내. 음. 아, 여아막혀있구나 지금 모두 못, 못 나왔구나. 어. 수업 서 여기 옮겨가고 있었군요. 먹어나 <웃음> <웃음> 그거 생각나잖아. 이렇게 생긴 애들이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재훈 씨를 허가받다며... 지금 그걸 생각했잖아. 걔네는 <웃음> 그게 <웃음> 없었어안에는좀 <웃음>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자주 나도 안 건드려? 어치어 어머, 예뻐라! 안녕 얘네도 근데 눈덩이만 까매 얼굴 하얗고 소 눈이 진짜 이쁘거든 우리 세상에 오줌까라는거 봐 어디? 제수도아 아, 끊이지 않고 뭘봐 표정인데? 응. 미안해 꼬리 들고 다응스케서참 선하게 생겼어 눈이 <웃음> 이렇게 풀을먹는데얘도들 투우미 빨리 올려봐 줘야 는야 쟤는 아쟤 등글그러 갔나 보다 저기 나무에다가 아, <웃음> <똑똑한데? 웃음> 어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 어우 너네는 나처럼 햇빛을 싫어하는구나 <웃음> <웃음> 아 그니까 <웃음> 응? 음? 뭐 애기? 응. 음. 청소년인가 봐. <웃음> 애들이 다 늙을, 늙어버리는 건 없어. 아니, 늙어져서 춤이 괜찮으니 얘네가 그 대어리가 아니잖아. 응. 어. 대어리. 그러니까 여기 근데 대어리서도 어. 좀 갈색 애들이 있거든. 응. 음. 모르겠어, 얘네 먹 아, 이거랑. 근데 저술 봐서는 대어리용은 아니래. 여 여기서부터는 또 관리가 됐나보다 깨끗하네 나무가 여기 누르면 이게 엄마 힘들었겠어? 니다 그게 이렇이보쪽니까또 되게 평화하더라고막 이렇게 퍼져서 있는 거야 아휴 다 됐나 보다 이제 밧들리남아있어지고밧터리두개 배터리 왔잖아. 근데 지금 밧터리다 됐다고. 어? 귀엽다. 아이은달라 여기는 다시 심는 것 같아. 좀또 자라는 데 보고 가됐 그래 가지고. 아까 크로 그로잉이 이거 잘하고 있다는 얘기였나 보다. 응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한번 숙대가 와야겠다 시 이제 또톡 뿌리고 셔틀 잘하네 이제 좀 무성이 졌을 때응 음. 아까 그 옆에 땅처럼막 중장 무성이 <웃음> 었을때 잔디깎기 식으로 자 <웃음> 그치 길로 보내고 색깔 달라 음. 저기만 무성해야지 끝났어 그로 <웃음> 왕릉에 다 와가네 신난다 밥 먹으러 가자